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뒤쪽에 문제를 푸시라고 좀 고생이 많으셨네요. 문제 이렇게 풀어놓으시고 이제 결과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들은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점수가 40점에서 50점대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래서 평준은 56.9가 나왔어요. 56.9 그래서 평균 60점이 넘지를 않으셨는데 보니까 지금 문제 난이도가 좀 있었는지 문제 푸시는 게 엄청 어렵게 그 정답률이 거의 막 40%대가 정답률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 지문 한 지문 한 지문 속에 들어있는 그 지문 하나씩을 분석을 해내셔야 돼요. 또 이제 문제를 아주 잘 푸신 분들은, 엄청 잘 푸신 분들은 엄청 잘 풀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직도 이제 문제 푸시는데 약간 그 좀, 문제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긴장되고 너무 떨려요.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 물어보시는 게, 어, 심계 일전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그럼 세법은 이제 전범위가 끝났잖아요. 전범위가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 제가 이제 계속 이걸 전체를 다시 해드릴지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이제 그 학계론으로 넘어갈지 그거는 오늘 당장은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원포인트하고 그 파이널하고 이게 차이가 어떤 차이냐뭐 물어보는데 원포인트는 지금 이제 교재가 있어요. 교재가 있어가지고 원포인트에 대해서는 그 교재를 구매해서 그걸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출간이 됐거든요. 어제 출간이 됐기 때문에 원포인트 교재는 김포학원에 주문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은그 시중에 중요한 서점에서 우리 그 일명 서점들 있잖아요. 인터넷 서점들에서 구입하셔도 되고 어디서 사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아마 김포학원에서 구입을 하시면 우리 한 장짜리 있잖아 한장큰거큰거한 장짜리를 그냥 넣어준다 하니까 여기서 구입하시면 아마 도움은더 되실 거예요 그한 장짜리 그 세법 한 장으로 다 보기가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원포인트 교재라면 보낼 때그 안에다 한거 하나씩 넣어가지고 보내주신다 하니까 여기서 구입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문제 이제 해설을 한번 해 보실게요. 해설 한번 해 보시는데, 오, 요 문제 풀면서, 아,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막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하 1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맞추셨어요. 1번은 많이 맞추셨는데, 1번 문제 푸실 때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틀린 걸 찾아라 그러면, 양도소득세, 요, 과세 표준하고, 요. 또. 근데 과세 표준은 그랬으니까 양도 소득 금액에서 근데 과세 표준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에서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빼면 여기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 소득세 과세 표준 표준. 과세 표준은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에서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빼면 그냥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산식만 익히면 돼요, 이거는. 자, 두 번째.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에 건물이 완성할 때그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양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양도소득세 대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이제 3번 지문은 천번 지문이죠 이렇게 천번 지문이 나오면 그냥 무시 그냥 처음에 문제 풀때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 지문이 딱 나오면 한 번도 안 봤던 지문이 나오고 전혀 몰랐던 지문이 나오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 공동사업이라 나오면 공동사업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사업이 잘 모르겠다. 어? 그러면 공유물을 팔았네? 이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공동으로 사업자 간의 손익 분배 비율이 네요 그럼 공동사업을 했으니까 공유물을 팔았으니까 자기 비율대로 자기 비율이 비율이 있으면 비율이 있으면 비율 간에요.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해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서 각자 각자 분배 받아가지고 세금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팔았을 때는 자기 지분대로 자기가 내 지분만 내가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자기가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4번 지문은 갑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의 아들 을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가격은? 그럼 이제 그의 아들 그랬네요 그럼 이제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갑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의 아들로부터 증여를 받았네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증여를 했더란 이야기예요 어, 증여했네요 증여해가지고 요걸 이제 모르는 타인에게 양도를 할때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10년 안에 양도하는데 이 갑하고 을하고 관계가 갑하고 을하고 관계가 아들 직계 좀비속이네 직계 좀비속이었을 때는 이게 2월 과세란 이야기예요 2월 과세는 증여를 인정하되 취득 가액은 증여를 인정은 하되 취득 가격은 증여했던 사람의 가액으로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취득했을 때 가액을 취득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취득했을 때 그러면 취득 가액은 을이 취득했을 때그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을 그럼 가고을 하고 살짝 바꿔 놓은 거예요. 가부를 바꿔 놓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갑이 을에게가 아니라 을이 갑에게 증여했으니까 을이 취득했을 때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5번은 양도소득금액은 그랬네요 그러면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또 필요경비를 빼고 또 다시 또 빼는 게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는 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빼면 되겠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나와요 그럼 틀린 거 5번이 틀렸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제는 양도소득세 계산식을 다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요걸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일본 문제는 그래서 일본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저, 어, 처음 본 지문이라 제가 수업... 제대로 안 들은 것인 줄 알았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 공유물,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분배한다. 그러면 공유물을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팔았으니까 각자 자기 비율, 자기 지분대로 나눠가지고 각자 세금을 신고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모르는 지문은 패스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시라 겠잖아요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그건 패스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걸로 지문을 찾아내시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문제 풀때 훨씬 유리해요 그게 1번은 이제 1번 문제는 5번이 정답이 됐어요 자, 그러면 2번 가보죠 2번 문제는 이제 2번은 정답률이 오 이거 정답률이 엄청 많이 나왔네요 정답률이 96% 나왔어요 100%는 안 나왔어요 96% 나왔어요 예. 야, 요거, 요거는 충분히 풀겠죠 야,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있으며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는 게 맞아요 자두 번째 취득 가액을 실거래가로 하면 필요 경비도 실지 필요 경비로 하면 돼요 또 세 번째,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취득했을 때 나의 증빙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취득했을 때 증빙이 없으면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순서 자 매, 감, 세 번째 환, 네 번째 기 어? 순서 틀렸네요 1번, 3번, 2번이야 1번, 2번, 3번, 4번 해야 되는데 매감환기 해야 되는데 매환감기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4번은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면 원래 취득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면 실거래가로 하는데 실거래가가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필요경비계산공제로 갈수 있어요 그럼 필요경비계산공제로 갈 때는 등기한 토지다 등기한 토지면 그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 당시에 기준 시가에 등기가 됐으니까 3%를 필요경비계산공제로 인정하겠죠 그래서 100분의 3, 100분의 3이니까 취득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가 이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니까 땅에 대한 기준시가를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래서요 취득 당시 그 땅에 대한 기준시가의 3%니까 땅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의 3%를 해결했네.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라면 취득 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셔야 됩니다. 오, 이거는 요, 요 문제는 그래도 쉽게 다 풀으셨을 거예요. 추계 예, 방법 있잖아요. 추계 방법. 추계 방법은 추계 방법은 양도 가액을 추계할 때는 매감기, 취득 가액을 추계할 때는 매감환기 순서로 이렇게 잡아가시면 돼요. <웃음> 다 안다, 안다 싶은데 지문만 보면 다른 과목 같아요 그렇죠? 지문만 지문 보면 이제 진짜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법은 스스로 그법 지문을 읽어가지고 내가 분석을 해내셔야 되는데 그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세요 지금 왜냐하면 세법 지문이 딱 나오면 일단 두렵거든요 이 지문을 보는 순간 먼저 겁을 먼저 먹어요 겁을 먹으니까 문제 풀때 아, 이건, 어, 내가 이걸, 이걸 아나? 이렇게 착각을 해. 요 근데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건 안다 생각하고 문제를 그냥 풀어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풀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문제 3번으로 가보죠. 이제. 문제 3번은, 어, 정답, 그래도 문제 3번은 그래도 좀 낫네요. 문제 3번은 정답률이 71% 정도 나왔으니까 충분히 풀수 있었겠네요. 양도차익에 산정해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1번에 취득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더해서 이렇게 자 더했어요 원가에다가 이자를 더해가지고 거래가액을 확정했네요 그럼 이제 여기다 숫자를 한번 얼른 써볼게요 취득원가는 10억이요 근데 이자를 1억 이자가 1억이요 두개 더해서 11억으로 가액을 확정을 했어. 자 11억으로 가격을 확정했으면 이자 상당액은 그 금액에 그 금액을 그러면 이자요 1억도 1억도 취득 원가에 들어가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 물건값 정할 때 이자까지 더해서 물건값을 정했으니까 이자까지도 취득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래야죠. 이자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 11억을 요 금액을 거래 가격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이 물건을 살려면 물건값 10억만, 10억만 주는 게 아니라 이자 1억까지를 포함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11억을 과세 표준으로 치득 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1억을. 그럼 여기서는 이자 를 이자 상당액은 그 금액을 치득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1번이 바로 틀려버렸네요. 1번이 바로 틀리신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취득에 관한 쟁송 그랬어요 그러면 취득과 관련된 소송이네요 취득과 관련해서 소송비용이 발생이 되면 원칙은 원칙은 취득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을 해야 돼요 취득가격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단, 단 주의할 게 다른 소득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이미 산입을 해버렸네요 다른 데서 이미 필요 경비에 산입했으면 그 금액은 취득가액 그 금액은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다른 데서 비용 처리를 했으니까 비용 처리한 이 금액은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말이에요. 네, 맞았죠. 그다음에 부당행위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자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요거는 그 거래 당 거래 금액을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거래가액을 부인해버리고 다시 시가로 재계산을 하겠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시가로 다시 계산하는데 취득가격이네요.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취득가격을 부당하게 높이면 취득가격을 부당하게 이렇게 높여놓으면 부당하게 높여놓으면 그걸 부인해버리고 고가로 취득한 걸 부인해버리고 시가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러면 시가로 재계산합니다. 이말 뜻은 뭐냐면 시가까지만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니까 시가초과 액이 있으면 그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에서 제외시켜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가까지만 취득가격으로 인정했으니까 시가를 초과하는 액수가 있으요 시가를 초과한 액수가 있으면 이 초과되는 액수는 취득가액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오 맞았네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초과액은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가까지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 시가까지만 계산하니까 시가를 초과한 액수는 취득가액 계산해서 제외하시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동그라미 4번하고 동그라미 5번은 이제 똑같은 지문이에요 앞에서 했던 지문하고 같은 지문이에요 이미 필요 경비에 산입이 됐거나 이미 필요 경비에 산입이 됐네요 필요 경비에 이미 산입이 됐으면 그 금액은 취득가에게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데서 경비 처리했으니까 취득가에게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른 데서 비용 처리가 돼버렸으면 양도소득에서는 또다시 이중으로 비용 처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어 이게 지금 보니까 뭐특강가 원포인트 특강이나 파이널 특강 같은 것을 뭐 저, 지금 벌써부터 특강을 막 이야기하시네요. 지금 벌써 특강 뭐 사, 지금 3월 달이에요. 우리 시험은 10월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3월, 4월 정도, 3월이나 4월까지 이 요약직 강의 한 바퀴를 돌리셔야 돼요. 3월하고 4월 달에 강의 한 바퀴를 돌고 그다음에 원포인트 교재를 보셔야 돼요.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근데한 바퀴도 안돈 상태에서 원포인트 교재를 보시면 나중에 책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포인트 교재에는 시험에 출제될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지문들만 들어있고 그 지문들을 어느 부분을 오답으로 만드는가 오답으로 만드는 것을 비교해가지고 딱 비교 정리해가지고 요렇게 이게 정답인데 이게 오답으로 나온다. 그럼 정답하고 오답하고 두 개를 딱 주어지고 이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지문들이 거의 시험에 출제되는 게 어, 32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97. 몇 프로가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시험에서는 예, 계산 문제가 두 개가 나오다 보니까 계산 문제 두 개면 우리 시험에 두 문제면 오지선다니까 10개 지문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10개 지문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다 보니까 총총 총 69줄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작년에 69줄 중에서 원포인트 정리집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게 62줄인가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한 5, 6개 빼고 남지다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원포인트 정리집만 계속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시험 볼때 90% 이상은 다 거기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원포인트를 구입해서 막 보는 것보다는 3월, 4월 강의를 다 끝내고 5월 달 이제 돌아갈 때 그때 원포인트 교제하고 같이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김포학원에서 이제 원포인트 강의를 그래서 4월달 수업이 끝나는 4월 30일날 원포인트 특강, 실강으로 특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이유가 있었어요. 3월달하고 4월달 강의를 다 끝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원포인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원포인트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세목 간에 서로 비교를 하는데 그 전체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파트별로 묶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걸 한장 세법에서 바로 5월 1일 날 5월 1일 날 4월 30일 날 원포인트 강의를 하고 5월 1일 날한장 세법으로 마무리 정리를 쫙 해줘요 그러면 4월 30일 하고 5월 1일 하고 양 이틀에 걸쳐서 세법을 완전히 마스트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강에 나오시는 분들, 오실 분들은 이제 미리서 학원에 연락해서 학원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실강을 도저히 못 나온다. 다른 지역에 있어서 못 나온다. 그러면 인터넷 동영상이라도 신청하면 동영상으로 지금처럼 라이브로 아마 아, 송출을 해줄 거예요. 라이브로 송출하면 라이브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동영상은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또 다시 반복해서 볼수 있는 시간을 드리니까, 동영상으로 신청해서 한번 여러 분 반복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3월달 되고 3월달도 안 됐는데 지금부터 막 원포인트를 풀고 또 완전 뭐 파이널 파이널을 마지막 채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파이널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론 핵심적인 이론하고 기출지문 원포인트 중에 기출지문 중에서 이건 올해는 진짜 이건 시험에 나올 것 하는 거 이론하고 기출지문하고를 혼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파이널 교재예요. 근데 그거는 올해는 파이널 교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장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름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그 세법을 너무 못 안되고 힘들어 하시니까 그 교재를 만들어서 전국에 무료로 제가 강의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교재예요. 그래서 파이널하고 원포인트 중에 지금 교재 출간된 것은 원포인트 교재는 출간이 됐어요. 근데 파이널은 출간이 예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예정이 없으니까 그 출간을 언제 할지 그거 파이널을 구해서 나중에 보겠다. 그 생각은 지금 하지 마시기 바라네요. 이제, 그럼 이제, 한 바퀴,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나서 온포인트를, 어, 보시면, 진짜 돈 많이 되니까, 그때 온포인트를 구입을 하시되,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할 때는 막 책에다 막, 나, 막 쓰시고 막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입할 때 온포인트는 두권 정도 구입해 버리신 게 좋아요. 두 권을 구입해가지고 두 권을 가지고 하나는 막 연습을 하고 책을 연습하고 마지막 하나를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답 찾기 연습하고 시험 시험 임박했을 때는 계속 그 답을 표시 안한 걸로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두권 정도가 아마 딱 적당하실 거예요 한권 구입하시는데 아마 정가는 6,000원인데 10% 할인해서 5,400원인가 이게 이제 그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요 김포학원에서 정가 6,000원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10% 할인해서 아마 판매가 되니까 6,000원 신청해도 5,400원에 아마 판매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라리 두건 구입해버리신 게참 아마 현명하실 거예요. 아, 이제, 아, 파이널 특강, 맞아요. 작년에 파이널 특강 7월 말에 들었어요. 그걸 봐요. 작년에 7월 달에 한 건데, 지금 벌써부터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 파이널은 그때 지금 하면 안 되는데, 한참 뒤에요 여름쯤에 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문제 4번 가보죠. 자, 문제 4번에 에? 정답률이 와 너무 심하시네요. 문제 4번에 정답률은 20% 나왔어요. 다 틀렸어요. 다틀려요 문제 4번을 정답률이 20%면 다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틀릴 이유가 없는데 틀리신 거예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 거예요? 양도, 소득세. 과세 표준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과세 표준이 얼마냐. 그럼 이걸 못 푸신 분들은 이걸 못 푸신 분들은 왜못 풀었냐면 과세 표준의 식을 아직 못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써 볼게요, 제가.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를 빼요. 네, 여기까지 빼면 양도차익이 나와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걸또 빼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와요.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요.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와요. 지금 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구하라는데 위에서부터 이거 식을 못 쓰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지 산식을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 이제. 이거 숫자만 갖다 붙이면 돼요. 봐요 숫자. 실제로. 양도가액은 3억이네? 그럼 여기다 숫자만 써 이렇게 3억 그다음에 취득가격은 실거래가로 2억이네? 자, 필요경비 중개보수하고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인데 세금 같은 경우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돼 없어도 돼요 다른 것들은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증빙이 없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 200만 원 세금 1000만 원 그럼 1200만 원이네요 어, 1200만 원 나갔어요 어, 이렇게 나와요 그럼 3억에서 2억을 먼저 빼. 그럼 1억이죠. 1억에서 1,200 빼. 그러면 8,800이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잡으려면 이제요 보육에 취득일자가 2004년이고 양도일자가 2023년이요. 그럼 10년 넘었네요. 왜? 토지고. 토지니까. 토지고 등기 됐는가를 찾아. 이제 등기 됐는가를 쭉 찾으면 어, 등기 됐네. 등기 되고 토지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 있고 등기되고 토지면 매년 2%씩에서 최대 30%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8,800에 8,800만 원 곱하기 30% 최대 한도니까 30%만큼 공제되네. 그럼 30% 공제되니까 70%가 남았겠죠 양도 소득금액. 그럼 8,800에다가 이제 70% 그냥 곱하면 돼요. 자, 한번 곱해 볼게요. 자, 어? 식을 곱할 때, 8,800에다가, 8,800, 이제 계산 빨리 하려면, 8,800 곱하기 점7 하면 돼요. 왜? 30% 빼는 거니까. 그러면, 6,100. 6,160만 원이네요. 이게 이제 소득금액이에요. 소득금액. 소득금액인데, 여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당, 해당 토지 이외 2023년에 양도한 자산은 없네요. 그러면 기본공제는 여기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250만 원. 그럼 6,160에서 여기서 빼기 250만 원을 공제시켜주시면 돼요. 250 공제하니까 5,910만 원이네요. 5,910만 원. 그럼 탑 2번에 있네요. 이렇게. 이제 요거를 맞추신 분도 있을 거고 이걸 아직 못 맞추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양도 가액에서부터 과세 표준까지 이 식을 쓸 줄을 몰라서 틀리시는 거지 이걸 계산을 못 해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 일반적인 경우는 매년 2%씩 최대 30%까지 계산한다 이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이 토지 말고 다른 걸 거래한 적이 없으니까 연간 250을 공제하고 2 5 0빼니까 5,910만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 이제 이렇게 풀고 나니까 아... 저는요, 도저히 이렇게 계산 나오면 저는 못 풀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작년 문제가 계산 문제에서 작년에 계산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총두 문제를 냈는데 올해도 두 문제 이상 나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계산 문제가 갈수록 이제 계산 문제가 늘어날 거예요. 갈수록 계산이 늘어나니까 계산을 포기해 버리시면 안 돼요. 계산 문제는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숙달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숙달 시켜도 시험장에 가면 계산 문제 풀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계산 문제 풀 때는 조금씩 조금씩 내가 이제이 식을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요, 요 식이 요. 식을 쓰는 연습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숫자만 맞추기, 숫자만 잡아 넣어가지고 계산기로만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요. 이렇게 하시면 계산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풀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식은 아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이제 확실히 알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한 번이라도 강의 들어 우리가 본인 수업 시간에 이런 계산 문제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계산 문제 푸는 요령을 터득해 놓으시면 나중에 아마 분명히 시험장에 가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문제 5번으로 이제 가봐요. 자 문제 5번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뭘 구하라겠냐면 양도 차익을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까지만요. 양도 차익을 구해봐라 그랬으니까 양도 차익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이 문제도 아마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해봐라 그랬는데 5번 문제도 5번도 지금 틀리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정답률이 38%밖에 안 나왔어요. 왜? 이거는왜 틀리시냐면 그대로 여기다 숫자만 넣으면 된다니까요. 양도 가액이 2억이고, 취득 가격이 1억이고, 자본적 지출 500, 양도 직접 비용 500, 1천만 원이고. 됐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잘못하니까 틀리시는 거예요. 자, 계산을, 먼저 제가 계산을, 잘못된 계산을 해가지고 답을 맞춰볼 테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잘못된 식으로 제가 풀어서 잘못된 대답을 도출해 볼게요. 자, 어? 그럼 양도 차이에 2억에서 1억을 빼면 1억. 1억에서 9천, 1천을 빼니까 9천. 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소득 금액에서, 다른 소득 금액에서 필요 경비로 이미 써버렸네. 다른데서 이미 필요 경비로 썼으니까 여기서 5천을 또 빼요. 5천을 빼니까 아 8,500이네. 8,500이네. 그래서 답을 1번이네. 이렇게 해서 오답을 1번으로 찍었어요. 자, 1번에 찍으신 분들 자, 지금부터 이실직과세요. 저는요. 저도 저 이렇게 풀어서 5천에서 아 9천에서 9천에서 아 5천이야. 500, 500. 9,000에서 500을 빼가지고, 500을 빼가지고, 8,500이라고 나는 요렇게, 요렇게 풀었어요 하시는 문제 이실 짓고 손 드세요. 자, 이실 짓고, 야, 저요, 저요 하고 손 들어보세요. 저는 차액에서 깜깜했어요. 아, 이제 장특공세에서, 이거는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푸시면서, 제가요, 요거를 잘못 풀었다니까요, 하신 분. 아예 그냥 나는 모르고 찍었어요가 아니라, 나는 풀기는 풀었는데, 제가 잘못 풀어가지고, 8,500이라고 답을 1번에다 답을 했어요. 그래요. 이실 찍 하시면, 저도 그렇게 풀었어요. 두분 나왔어요, 지금. 두 분만 그랬나요? 아닌 것 같은데? 더 많은 분이 1번을 찍으셨거든요. 아, 예, 지금 지문을, 자, 지금 이제 이분들이 저도 이렇게 풀었어요. 분명히 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아, 어, 저 승빈님이 아, 저는 더 했어요. 어,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필요 경비로 산입한 다른 데서 이미 필요 경비로 산입했다. 필요경비로 산입했다 이 말은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잘 보세요 뭐 어디, 어디서 어디 지금 여기서 오답으로 체크하신 분들 이 질문을 제가 어디다 동그라미 친가를 잘 보세요 취득가액 중에서 취득가액 중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500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동그라미 친 것하고 똑같이 가서 동그라미 쳐볼게요. 치득, 가액 중에서, 1억 중에서, 1억 중에서, 다른 데서 이미 비용 처리한 게 500이에요. 500은 다른 데서 이미 비용 처리했으니까 1억에서 500을 빼버려야 되겠죠? 1억에서 500을 빼면 여기가 9,500이 되는 거예요. 9,5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에서 9,500을 빼고 1,000을 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500을 빼네요. 1억 500을 빼니까 9,500이 나오네요. 그럼 정답이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3번이 돼 가지고 9,5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다시 한번 풀어 볼게요. 그러면 1억 중에 2억에서 1억을 빼면 1억이고 1억에서 1 천만 원을 빼면 여기가 9천이요 자, 9천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이 금액들 중에서요 비용으로 빼야 될것 여기서 비용으로 1억 중에 이미 비용으로 비용으로 500까지 포함해서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은 비용 처리가 안 되는데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에 가서 빼라 여기서 다른 데서 이미 산입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더해버리면 돼요 더해버리면 9 5 0 0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 이거 깜짝 놀랐네요. 저 지금 저더 하신 분이 한분 계셨어요. 아 저는 더 했어요 그랬는데. 네. 진짜로 잘하신 거예요. 다른 데서 이미 비용 처리를 해가지고요. 여기서 취득 가액에 1억 중에 1억이 있는데 2억 1억 중에 다른 데서 이미 비용 처리해서 써먹은 게 있으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비용 처리가 안 되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끝에 가서 계산해 놓고 그 금액 그냥 더해 버리면 돼요. 더해 버리면 빼기를 빼기만 하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이미 비용 처리했으니까 빼면 안 되고, 내가 비용 처리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비용 처리했으니까 다시 그냥 더해 버리라는 이야기 모르겠으면 더해 버리면 그게 바로 답이에요. 아, 이걸 이런 방법이 있는데 몰랐네. 그래서, 취득 가액에서 산입된 금액에 빼든지 양도 차익에서 산입된 금액을 더 하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 금액 속에 이 속에 1억이라는 금액 속에 이미 다른 데서 비용으로 써먹었잖아요. 써먹었는데 나도 여기서 비용 처리했잖아요. 다른 데서 비용 처리했는데 나도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 처리 안 되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여기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더하게 해버리면 전체 금액이 맞게 돼 버린 거예요. 다다 계산해 놓고 이렇게 계산해 놓고 이미 다른 데서 이미 비용 처리한 게 있으면 그냥 5천이다 그럼 여기 500이다 그럼 500 그냥 더해버려요. 그럼 9,500 이렇게 가버려요.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푸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진짜 알고 더 했으면 이걸 알고 돼 있으면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논리를 계산, 계산식의 과정을 알고 더 했더라면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계산, 계산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이제 하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주어진 식으로 그대로 다 계산하고 다 계산해 가지고 다른 데서 이미 그거 비용 처리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그 숫자에다가 더 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로 답이 나와요. 시험 볼때 그렇게 요령을 알고 계시면 한 문제는 거저 맞게 돼 있어요. 자, 이 정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보죠. 자, 6번. 6번 문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예, 동그라미 1번 지문은 이거죠.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을 받았네요. 내가 내 물건을 내가 내 물건을 다시 경락을 받았을 때는 양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이제 점유로 취득했네요. 부동산을 장기간 점유로 취득했을 때는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일로 잡고. 이제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려고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데 시가와 거래가의 그 차액 5억이네. 그러면 시가와 거래가에게 차액이 3억 이상만 차이 나면 3억 이상 차이 나면 그 거래를 부인해 버리고 다시 시가로 재계산을 하시겠습니다.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은 다시 재계산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을 실지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당초 약정의 한 거래가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거네요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발생한 이자이기 때문에 이런 건 취득가격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4번 틀렸네요 5번은 추계 방법에 의하여 취득 가액을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는 요거는 좀 특이한 거예요. 환산 취득 가격을 할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 환산 취득 가격에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더한 것과 더한 것과 자본적 지출액에 양도 비용을 더한 것을 비교해서 자, 1과 2 중에서 1과 2 중에서 이걸 더큰 금액을 더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둘 중에 더큰 것을 그러면 1번을 1번 환산치득가격에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더한 금액이 1번이, 1번이 2번보다 2번보다 적은 경우에는 1번이 2번보다 적었을 때는 이때는 2번으로 가는 거고 1번이 2번보다 컸을 때는 1번을 필요경비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더큰 금액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1번이 2번보다 적었으니까 2번, 2번을 번 필요 경비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7번으로 한번 가보죠 문제 7번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네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건물이고 등기되고 3년을 보유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그 물건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자두 번째, 비거주자일지라도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등기되고 3년 이상이고 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등기 되고 3년 이상을 보유하고 토지 건물이면 비거주자일지라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주시면 돼요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는 있는데 단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건안 되겠습니다 또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이고 등기 됐네요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10년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들은 2년 이상만 거주했더라면 보유기간에 4%씩 인정해서 최대 40%까지 인정하고 거주기간에 4%씩 인정해서 최대 40%까지 인정받아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양도 차익에다가 8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적용하시겠습니다. 그럼 틀린 건 이제 2번이 틀렸어요. 이렇게. 자, 2번. 2번 같은 경우는 비거주자락에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비거주자일지라도 요건에만 충족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비거주자락에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이제 3번. 아, 8번 문제네요. 8번은 이제 또, 1세대 1주택 나왔네요. 1세대 1주택 요건. 그러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이제, 거주기간, 오, 어? 거주기간 2년 넘었네? 2년 넘었으니까, 보유의 4%. 거주의 4%. 4, 5, 20. 4, 4, 16. 합치니까, 36%. 자, 36%.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이나 또 토지나 건물이었을 때는 매년 보유기간에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들은 4%, 4%를 받으려면 그 집에 들어가서 2년 거주를 했어야 돼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은 4%, 4%.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보유기간의 2%만. 보유기간의 2%만. 거주를 2년 하면 4%, 4%. 2년 거주를 못하면 보유기간의 2%만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9번 문제로 가보죠. 또 계산 문제 또 나왔네요. 여기서는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해 봐라고요 그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라.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또 필요경비를 빼고, 또 빼네요. 소득금액이니까 장특공제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빼면 돼요. 자, 여기다 이제 순서대로 잡아넣으면 되겠죠. 자, 주어진 대로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는 2억입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는 1억입니다. 필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 2천 양도 직접 비용 400. 그러면 2,400이네요. 자 여기까지 먼저 구해볼게요. 여기까지요. 1억에서 2억에서 1억을 빼면 1억. 1억에서 2,400을 빼니까 7,600. 여기까지 7,600이에요. 그럼 빼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7,600에다가 양도 차익이니까, 7600에다 곱하기. 곱하기, 이제. 보유기간 20년이네. 20년인데 등기된 토지네. 토지니까 최대 30%. 그럼 여기 30%. 자, 이렇게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자, 자, 계산. 그대로 이제 계산기 눌러보면 돼요. 자, 계산기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자,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이제 2억에서 1억을 빼고 2,400을 빼고. 그러면 2,400에서 7,600이다. 7,600. 자 7,600이 나왔어요. 여기다 곱하기 30%네요. 7,600에 30%를 빼니까 빼면 70%가 남았겠죠. 곱하기 0.7. 그럼 5,320이네요. 5,320만 원이 나오네요. 그 숫자 이기네요이번에 그래서 9번은 정답이 2번이 되네요. 이것도 한 반절은 맞추셨네요. 50%는 맞췄어요. 50% 맞추신 분들은 지금 이거 계산할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일반적인 토지니까 일반적인 경우니까 양도 차익에 일반적인 경우는 매년 2%씩 증가를 하되 최고 한도는 30%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정리가 되시면 여기 아마 풀리시게 될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문제 10번 놀아봐요. 10번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그럼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손해보고 토지에서 소득이 발생이 됐네.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토지는 같은 종류기 때문에 서로 간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국내 소재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러면 3년 넘고 등기되고 토지니까 양도 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럼 과세표준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빼고 기본공제도 빼는데 토지고 등기되고 3년 넘었으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고 기본공제는 등기만 되어 있으면 되니까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2년 6개월 보유한 등기된 국내 소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왜? 3년이 안 됐으니까 3년이 넘어야 되는데 3년 안 됐으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못 받지만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등기만 되어 있으면 공제를 받네. 그럼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4번은 장기 할부 조건으로 장기 할부 조건이네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했지만 계약 조건에 의해서 계약 조건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계약 조건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해도 장기 할부 조건이었을 때는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로 인정이 되네요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가 인정이 되니까 요건만 충족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등기 의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4번 틀렸네요 자본적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액은 그 자산의 값어치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의 값어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값어치를 올리려고 하니까 양도 차익 계산 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필요 경비로 인정해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 가액에서 빼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일단 징빙이 있거나, 만약에 증빙이 없으면 금융결의 사실이라도 확인이 되면 그때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1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1번은 지문이 아주 짧아요 이렇게 지문이 짧게 나올 때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세법은 지문이 짧으면 짧을수록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그게요.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토지를 피상속인이 이렇게 요 여기서 여기가 사망이에요 여기가 피상속인, 사망자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5년을 보유하고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속인이 양도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6개월을 보유하다 팔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네요. 보유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이보유기간이요 여기 이게 장특공제예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보유기간 6개월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6개월이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없죠. 왜? 3년 미만이니까, 3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그러니까 어, 등기가 됐네, 등기가 됐으니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율, 세율을 적용할 때는 보유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율을 적용할 때는 세율을 적용할 때는 보유기간이 사망자가 취득한 날로부터니까 5년 6개월이네. 등기되고 토지고 5년 6개월이니까 50% 비례세율이 아니라 6에서 4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겠네요 그럼 3번 틀렸네요 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격은 이물건을 취득가격은 상속 개실 현재의 가액으로 취득가격을 잡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 개실 현재의 그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잡아줘요 그 다음에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세는 사망자가 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상속세는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12번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자, 12번은 미등기 양도 자산 미등기 믿음기네요 믿음기 상태로 팔았을 때 우리 믿음기로 팔았을 때 옳지 않는 거 믿음기로 팔면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기로 팔아도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가능 이건 가능해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믿음기일지라도 가능 그런데 안 된다 했으니까 2번 틀렸네요 또 미등기 상태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못 받아요. 미등기 상태는 기본공제도 못 받아요. 미등기 상태는 세율은 70%로 가요.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12번 같은 거야. 이거는 사실은 다 맞춰야 돼요. 그런데 정답률이 92%나 엄청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건다 맞춰 내셔야만 될 문제들이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13번부터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